토요일 저녁 5시 30분 주말 저녁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 서울 종로 5가의 한 골목입니다. 그 사이 유독 북적이는 한 가게가 있었는데요.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방송탄 다음날이라 더 북적이긴 했습니다. 흔한 숯불갈비집이지만 가장 특별한 건 공중부양 물갈비와 쫄깃살이라는 부위입니다. 갈매기살 비주얼인데요. 기름이 적고 쫄깃해 보인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쫄깃살은 90kg 이하 돼지에서 40g만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한 테이블당 2인분만 주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격도 물갈비랑 똑같은 건? 이건 뭔가요? 정말 맛있을까요? 생긴 것처럼 굽는 방식도 갈매기살처럼 굽는데요. 어, 점점 더 사라져가는 지방들이 보이는 게 보기만 해도 쫄깃해 보이지 않나요? 그렇다고 즐기진 않았습니다. 고기 자르는 스킬이 남다른 옆 테이블 아저씨들이에요. 계속 이렇게 돌려가면서 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치하니 아, 아, 드디어 공중구양 물갈기가 우와. 등장했습니다. <웃음> 어, 버섯을 먼저 끓여 드신 다음에 버섯을 먼저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 먹고 나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전날 방송에 나왔다는데요. 그것도 모르고 그저 신기하게 보기만 했답니다. 드라마 도깨비가 생각난다는 점피디 어디에도 매달려 있지 않는 물갈비. 갈비인데요. 육수가 더 많은 우와. 것 같은 그런 이러봐. 비주얼이랄까요? 이거 버섯이 무슨 버섯이야? 이거 국물 한번 먹어볼까? 아, 아, 끓으면 또, 드세요. 끓으면. 우와. 식당이 아, 너무 맞아. 바쁜 관계로 쫄깃살 주문에 실패했는데요. 옆 테이블 아저씨들이 한번 맛보라고 저희한테 권해주셔서 감사하게도 얻어 먹었습니다. 음? 너 되게 맛있다. 맛있어? 오, 오. 우와 무슨 맛이야? 안 아, 무슨 어. 맛이지? 참새구이 맛 나는데요? <웃음> 참새구이가 거기서 갑자기 왜 나오니? <웃음> 진짜 참새구이 맛 난다 매출이 맛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참새구이 맛나아 끓는다 어? 끓을땐 직원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물갈비 끓어요. 소심하게 부르는 우리 점피그. 이게 무슨 버섯까 아. 이게 무슨 버섯이에요? <웃음> 민낯을 드러낸 마술의 비밀이네요. 이거 근데 나가도 되나? 어. 아. 비밀이 살로가 나네. <웃음> 중보양 물갈비의 최대 핵심은 비주얼. 그럼요. 맛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맛도 기대가 아, 되는 향이에요. 먹어요. 너무 신기하게도 참새구이를 드시고 남은 참새를 어, 고장해온 어, 어, 옆 테이블 아저씨들입니다. 먹는... 그래서 참새구이를 얻어 먹었는데요. 어, 약간 비슷한데요 맛이. 쫄깃살이랑, 쫄깃살이랑 참새구이랑 맛이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랬습니다 비슷한 음. 거같 비슷하다 음. 아까 음. 나그는 어디서 지금 저희 인사동종로 5층 앞에서 먹고 요음종에어디해나아 그래요? <목소리> 아, 같이 나왔어요? 같이 백반기엔 그거 맞죠? t 아에아아 나온 식당을 투어하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음. 참새구이 한 마리 갖고 네. 소주 한병은 먹었어요 자연스럽게 한 테이블인 것처럼 얘기하고 놀았네요 버섯도 썰어주셨어요 <목소리> 게장이 나오네 이거. 점피디가 게장. 좋아하는 게장 게장 한번 먹어봐야지 양념 게장인 거 같은데? 양념이 특이한데? 이게 왜 이렇게 까매? 리션이 바로 안 나오죠? 오, 네. 음. 되게 음. 특이하다 이거. 음. 맛이 맛이 음. 특이하다는 건 글쎄요. 음? 음. 이게 무슨 맛인지 설명 못하겠네 해봐 특이예요 맛이 이거 드셔보셨어요? 대장? 신선하죠 맛이 간 맛이에요 <웃음> 맛이 같다고요 <갔다구요? 웃음> 양념이 오래된 양념 맛이 났어요 잘라보겠습니다 푸짐한 양의 물갈비인데요 물갈비, 물갈비, 1인분이한 물갈비 그러니까, 덩어리입니다 양념의 물갈비 <웃음> 열심히 자르는 점피디네요. 오 고기가 좀두툼한 것이 씹을 것좀 있겠습니다. 비계는 적고 육질이 좀 쫄깃쫄깃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더으러 가겠습니다. 비계가 적어서 저는 오히려 약간 퍽퍽한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은이버섯은 빨리 먹는 게 좋은 게 간장 양념을 많이 흡수하더라고요. 달달하네 달달한 간장 소스입니다 깔끔한데요 느끼지, 느끼하지 않고 근데 감장맛이 좀 많이 나네 거의 정확히 찜닭의 간장 양념 맛과 아주 비슷했어요 오! 오음! 버섯이 되게 꼬들꼬들해요 꼬들꼬들 이름도 예쁜 은이버섯이에요말 말도, 말도, 말도, 말도도말말도물김치도 될도 아닌 것이 오이지도 아닌 것이 음. 특이한 맛이 났어요. 슴슴한 오이지 느낌. 정확한 표현이네요. <목소리> 짠맛이 약하게 배어 있네. 요거 좋다. 아니, 전에는 좀 아니, 센 편이어서 간장 간이 센편이어서 된장 같은 거안 찍어 먹고 그냥 쌈먹는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장간이많이 세더라고요 쌈장이 필요 없었습니다 산 음. <웃음> 아, 짜, 짜. 짜니까 소주 한 잔. 아, 그만 뺏어 먹어. 아 진짜 고소하다. 옆 테이블에 쫄깃살 세점 얻어 먹고 물갈비 두 접시 나눠줬습니다. 아, 뭐 약간 빈정상하기도 아. 했어요. <웃음> 드디어, 갈비를 집는 우리 썸피디. 이거 뜯어먹고싶으거 이거 듣이는는어어 그럼요. 갈비는 자고로 뼈를 뜯어야죠좀더좀 음, 없어. 더 이요뼈뜯는 좀더 ASMR 시아 가서 너무 어 바톤터치 했습니다. 음. 짜. 많이 짜네요. 물갈비는 불조절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너무 졸아들어가지고 짠맛이 많이 났어요. 야 부르지? 어. 물도 넣고 통마늘도 넣고 다시 끓였지만 짠맛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음. 이가 음. 이게 음. 이거. 때밥 볶아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음. 공깃밥 하나 시켜가지고 한번 볶아 봐야겠다. 음.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볶음밥. 음. 결국 못 먹었어요. 음. 쌈장을 찍어 먹을 필요가 없네. 여기 어제 나왔어요. 아, 맛있네. 나는 이 오이물김치가 좋네. 음. 기억났다. 치앙마이 갔을 때 거기에서 샤브샤브 먹었을 때 이거 나왔어. 아, 이거는 진짜 살짝 익혀 먹어야 돼. 중국이나 더운 나라 지역에서 주로 나오는 버섯인가 봐요. 버섯은 빨리 건져먹는걸로 버섯양이 되게 푸짐해서 섭섭치 않게 먹겠어, 섭섭치 않게 고기보다 버섯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웃음> 너무 짜서 계속 야채만 아, 고맙습니다 <웃음> 소주도 얻어먹고 건배도 하고 한 번쯤 신기한 구경하러 가기 좋은 물갈이집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